안녕하세요 A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음요 근래 이제 집탄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저기 댓글도 좀 많았고 뭐 집탄을 왜 바이스에 물려서 안 쏘냐 손에 들고 쏘면은 쏘는 사람에 의해서 집탄이 흐려질 수 있다 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셔서 그냥 오늘 궁기시 아카데미에 총소로 놀러 왔다가 잠깐 짬 내서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오늘 그래서 바이스를 준비했고 어, 아시다시피 바이스가 있는데 제가 사용을 안 했고 앞으로 제가 집단 테스트 할 때는 가능하면 바이스를 물려서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마루이 글록 17젠포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거요 자, 일단 두 탄창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거고, 한 탄창에 열 발씩, 열 발씩 넣어서, 저기에 있는 페이퍼 타켓을 맞출 겁니다. 거리는 대략 한 10m 정도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비비탄을 좀 가스를 채우고, 비비탄을 넣어서 어 와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왼쪽에 있는 게 바이스를 물릴 거고, 오른쪽은 바이스를 안 물릴 겁니다. 지금 좀 테스트해서 페이퍼가 붙어 있긴 한데, 뭐, 그 정도는 참고를 하고, 보십시오. 제가 일단 바이스 조금 빨간색, 바이스 손으로 쏘는 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표시를 할 거예요. 자, 먼저 바이스에 물려서 열 발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바이스 일단 거치를 하고 열발을 사격을 했고 반대쪽은 제가 이제 손으로 직접 들고 쏘도록 할게요. 자 반대쪽은 제가 직접 손에 들고 쏠 겁니다. 한번 가서 테스트 사격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그 바이스에 물려서 쏜거 아, 생각보다 바이스에 물려 쐈는데도 좀 다섯, 여섯, 아홉, 열 요렇게 맞았네요 그리고 손으로 쏜 거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놓고 보면 은 어, 비슷한데 어, 일단 어, 한번더 바이스에 물리고 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바이스에 물려서 열 발을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원테이크로 한번 가볼게요. 아래쪽에 맞았네. 네, 한번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아, 이거 바이스를 물렸는데도 이렇지. 일단 한번 더. 바이스 물려서 한번더 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앞 부분을 아까는 밀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손잡이를 아예 밀착을 시켜놓고 어, 이 상태에서 한번 당겨볼게요. 지금 네. 이거는 0점에요이 상태에서 열 발을 한번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발을 모두 쌓고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이게 삼각대가 좀 흔들리는데 이게 완벽하게 삼각대를 고정을 이거는 제가 삼각형으로 세로로 조금 퍼진 것 같은데, 한번더싸 봐야겠어. 이거 좀 여러 번 자, 이번에는 오른쪽 티켓을 한번 더. 그, 바이스로 물려서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근데 이게 하... 바이스에 물린다고 해가지고 좀 흔들리네 한번 더싸보겠습니다 자한번더 가보시죠 음, 이렇게 맞네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를 바이스에 물려서 테스트를 좀 했는데, 음 실제로 손으로 쏘는 거랑 바이스에 물려 쏘는 거랑 한 10m 거리에서 크게, 오히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손으로 조절을 해가면서 쏘는 게더 더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제가 조금 테스트를 잘못한 부분은 일단 바이스 자체가 이 아무래도 삼각대 방식이다 보니까 한발한발쏠 때마다 이게 반동이 조금 이... 그 삼각대를 타고 흐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아예 바닥에 움직이지 않는 바이스를 무엇을 박든지 이렇게 박아서 고정을 하면 은뭐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조건들 중에서 그나마 이렇게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더 디테일하고 아주 정확한 집단 테스트를 보고 싶은 분은 직접 그 바닥에 앙카볼트를 박아서 고정할 수 있는 바이스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바람이 안 부는 실내 사격장에서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는 테스트를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제 지금 여건상에서 근데 이 정도 테스트를 해도 어제 개인적으로는 바이스 불리는 것보다 손으로 쏘는게 더 정확한거 같아요 잘 쏘시는 분들은 제가 쏘는 거는 제가 좀못 쏘기 때문에 조금 에임이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제 주변에 총 이거 잘 쏘시는 분들은 오히려 손에 들고 쏘는게 바이스 보다 이 바이스 보다 더 정확하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뭐 이것도 분명히 어 뭐좀 잘못된 테스트다 라고 하는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뭐어 그분 말이 맞습니다 맞으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